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시절 게임을 좋아하여 학교만 갔다 오면 게임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내내 게임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유행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게임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PC방에 가면 게임을 하려는 학생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자리를 차지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던 고등학교 형이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게임에 빠지는 애들을 보면 진짜 뜯어말리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게임하려고 PC방에 왔으면서 지나 잘할 것이지 웬 개소리를 하고 있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게임을 꾸준히 했습니다. 게임하느라 공부를 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게, 저 또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게임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후회는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주식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어릴 적부터입니다. 그때 신문을 펼치면 주식 시세란이 있었고, 또 주식으로 돈 버는 얘기가 자주 나오길래 세뱃돈을 받은 걸로 주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놈이 무슨 주식이냐고 언제나 세뱃돈은 어머니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뒤에 10년 정도가 흘려서 21살 때 처음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여서 모은 돈으로 배낭여행 갔다 오고 남은 돈 300만원으로 포스코를 샀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대하고 주식 잔고가 천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복학을 할까 아니면 전업투자를 해볼까? 결국 선택은 복학을 안했습니다. 복학해서 졸업하고 취직하는 평범한 생활보다는 주식으로 전업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업투자 결과는 깡통이었습니다. 깡통찬 과정은 대부분 개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는 쓰진 않았지만 급등주로 단타를 치다가 조금씩 조금씩 잔고는 줄어들었고 결국 몇십만원 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복학하라고 그러길래 복학하기 전에 세달 꼬박 노가다를 해서 등록금을 만들었습니다. 복학하고 주식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진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복학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조금 벌다가 나중에는 개박살나서 4분의 1 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여자애들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었고 군대를 빨리 다녀온 남자애들은 곧 졸업하고 저보고 학교도 안 다니고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차마 박살나고 있는 주식을 한다고는 말 못하고 그냥 하는 일이 있다고만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대체 뭐 하는 중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큰 회의감이 들더군요. 주식으로 잃은 돈은 원금으로 따지면 600만원 정도로 별로 많지 않겠지만 그 당시 저에겐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동안에 날려버린 젊음 시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학생 때 게임에 빠졌던 생각이 났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게임에 빠져서 원하는 대학에도 못간걸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아직은 주식이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이미 중독되어 버린 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큰 나락에 빠져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쪽에선 그만하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선 계속 해보자는 마음이 대립 중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가 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습니다. 그 동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지만 원하는 걸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주식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은 더 실패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잃어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정신을 차리겠죠. 다시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노가다로 500만원을 만들고 선물 옵션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옵션은 깡통차기 쉽다고 너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으로는 한 방향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하는 길에서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길이다 생각하니 이러한 투기 게임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만원으로 옵션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다 잃어도 50만원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시작해서 첫날 50만원으로 5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루에 10%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5일이면 50%, 한달이면 200%의 수익이었습니다. 아우 바로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에 이것보다 돈 벌기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주일을 연속해서 수익을 냅니다. 하루에 작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을 장난처럼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처음 생각처럼 원금의 100%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난 정말 여기에 소질이 있나 보다 나는 자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50만원으로 2주 만에 100%의 수익을 내서 총 100만원을 만들 수 있다면 500만원이라면 2주에 1000만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다음날 은행 계좌에서 400만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500만원의 원금으로 2주에 총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약간은 긴장을 하면서 장에 진입 시기를 노렸습니다. 진입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전처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루 매매를 마치고 보니 손실이 50만원입니다. 즉 원금의 10%의 손실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내가 2주 동안 번 수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주 동안 혼신을 다해 번 돈을 하루에 다 날렸습니다. 다시 은행에서 50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다음 500만원을 만든 다음에 다시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나지 않고 손실만 더 늘어 8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잠시라도 손을 털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대출 500만원을 받아서 증권계좌에 이체를 하였습니다. 총 원금은 이제 천만원입니다. 이때 생각은 약간의 이익으로도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진입은 옳랐습니다콜 매수하자마자 약간 반등으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하락을 하였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지션을 늘립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합니다. 이때 포지션 정리가 정답이지만 이것은 지난 다음의 판단이었습니다. 지루한 횡보에서 추가 하락을 보여줍니다. 평상시 하락 후 반등을 학습하였기에 추가로 포지션을 늘립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은 추가 포지션 늘려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평단은 내려갔지만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금은 줄어들고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손실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등은 더디고 하락은 빨랐습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장이 끝나기 앞으로 약 90분이 남았습니다. 속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한 번쯤은 강하게 반등을 줄 거야. 하지만 그런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원금 1 천만원 모두 베팅하고 보니 손실금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속은 타들어갑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돌아다닙니다. 만약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오버나잇을 유혹하는 내마음속에 다른 이야기도 들립니다. 동시호가 들어가기 10분 전에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결과는 손실 550만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너무나 어이없게 큰 손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절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옵션 매수만으로는 절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옵션 매수는 매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깨닫는데 필요한 금액이 5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진입하면 반드시 시장은 나의 허점을 찾아내더군요. 절대 선입관을 가지고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빨리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고집을 부리면 부린만큼 손실이 더 커져버렸네요. 시장은 나란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나의 고집이나 바램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과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더군요. 감정에 앞서면 필패인 것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초보가 주식으로 시작해서 옵션까지 하였지만 수업료로 큰 돈을 깨지지 않는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박을 꿈꾸었지만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네요.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서 지금보다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